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비어디 드래곤의 편 나누기 영상입니다 유목섬과 공룡섬에 각각 살고 있는 비어디 드래곤들이에요 자기네 섬이 대장섬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네요 어, 나도 유목섬으로 갈지 공룡섬으로 갈지 나도 둘중한 곳을 정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야, 여기 유목섬은 가파르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섬이야. 유목섬으로 와. 맞아, 맞아. 아니아니 아니야 공룡섬은 공룡시대부터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사육장에서 대장섬이야 어 고민되네 여러분이 결정해주세요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 비어디 드래곤이 유목솜으로 갔는지 공룡솜으로 갔는지 다음 영상은 스마일러에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